네더월드에서 볼수 있는 구조물은 네더 요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피글린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곳은 보루 자네라고 불리는 피글린의 거주지입니다. 돼지우리라는 말이 어울리듯이 아주 난장판이고 아주 더럽게 생긴 구조물입니다. 어쩌면 네더 요새보다 더 좋은 물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인데요. 이곳 자네의맨 아래층에는 잔뜩 쌓인 금블럭들과 네더라이트 주괴, 다이아몬드처럼 유니크한 물품을 얻을 수가 있죠. 특히 피글린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정판 음반 CD인 피그스텝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전리품들만 보고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죠. 이곳 피글린 잔해에는 무지막지한 수의 피글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가더라도 플라이어를 죽이려고 드는 공격적인 피글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손에 도끼를 들고 있어서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 체력도 50이나 되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큰 전리품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플레이어들의 네더라이트를 얻기 위한 사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.